제가 위버스의 김유한 이야기에 대한 글을 올린 적이 있는데 사실 이걸 위한 스포였어요. 김유한 네, 이야기 시즌 4 엔리뷰 제가 하게 됐는데 네, 기대 많이 해주세요. 괴물로 보는 가족들을 보는 소녀 이렇게요. 아큐아 잘해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 번호입니다. 지금부터 넷플릭스가 먼저 소개하는 앱리뷰 네. 기묘한 이야기 시즌 4 시작하겠습니다 괴물로 변한 가족들을 보는 소년 아 소녀 주당이 <웃음> 형아 네. 퀸스에서 <웃음> 또다시 기묘한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변한 가족들을 보는 소녀 그러니까 아 뒤에를 이렇게 오히려 그래서 네. <웃음> 이런 걸 하는 것도 처음이기도 하고 처음엔 긴장도 하기도 하고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일단 그냥, 그냥 편하게 읽으려고 했어요 처음엔 흥미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손아가 꼬이는 것만 같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해주시면 돼요 괴물로 변한 가족들을 보면서... 괴물로 변한 가족들을 보는 소년. 어, 네 살인적으로. 지금 네 좋아요. 아 오케이 이런 식으로 네,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이해했습니다. 네, 그렇게 유난을 떨더니 너네도 네, 결국 그렇게. <웃음> anyway, I hope everyone would get a happy. Set. 아 Anyway부터 다시 해야 돼요. 네. 그럼요. 네. w well, Anyway, I hope everyone would get a happy. 아. Nah. Well Anyway. 음. Anyway, I hoped everyone would get a happy ending this season, but things seem to be getting off to a rocky start. This has been Vernon introducing Stranger Things season 4 on e NREVIEW. d See you on Netflix. 네, 감합니다니다 네, 고생니다 아, 너무 고생했습니다니다 네, 이제 녹음이 다 끝났습니다. 아, 정말 쉽지 않네요. 김연이는 계속 네 새로운 시즌이 나올때마다 챙겨보고 있던건데 이렇게 N리뷰 를 통해 먼저 소개해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네 영광이네요 지금까지 버는이었습니다 김윤혁이 시즌4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